이건파는 상신병원이구요 오늘도 12시와 6시를 이용한 분들입니다 가기 전에 용병이 한번 어 괴롭혀주고 음. 2층에 있는 누구야? 우리 삼성한데 탁 해주고요 아. 로와 일단 초반부터 빠르게 데미지 들어갔죠 근데 2층이라 약간 좀 애매할 수는 있겠다 이거는 그냥 용병 잡으러 가겠습니다 어 용병이가 마음놓고 그냥 형지에서 해독기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 아 실수로 똑같은 맞추는 거 맞추는 거싫 실화냐 <웃음> 아, 아, 나이스. 아들 씹었죠. 개꿀. 이건만으로도 이득이다. 자, 파란 극 던져주고. 아, 괜찮, 괜찮. 칠세에도 지금 0.4, 0.4를 두번 맞았기 때문에 평타 한대더 맞으면은 눕거든요. 예. 네. 네, 깔끔하게 용병이 바로 눕혀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 빨간 극위에다 날려가지고. 아, 애들 극이라도 바꿔줄까 싶었는데. 음. 맞구요. 방금도 랜덤으로 연결해가지고 곤충학자한테 연결될거라 생각했는데 어... 음. 연결이 안됐어. 근데 고나기한테 지명이 떠서 이거는 은근히 나쁘지 않죠. 구출자가 지명이 걸린 순간부터 이미 집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나와서 빨리 다른 사람도 구출 와야지 지금 어 최대한 파란극 못 먹게 오른쪽으로 날려주고 최대한 극안 던지고 잡습니다 왜냐면은 애들이 극 바꿔가지고 같이 오면은 구출 당하니까 침착하게 난 던지지 않고 듭니다. 아, 안 듭니다. <웃음> 자 앞에서 산산오죠. 자 정수리 원법으로 한대 맞춰주고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 앞에 두명다 왔으니까 이거는 스턴 먹었을 때 평타에서 캔슬. 나이스. 어두 명이서 오면어 아... 얘들아 어 얘들아 어 잠깐만. 음.. <웃음> 나, no, 안 돼. 음. 삼선 잡을까? 삼선 잡자. 야, 일단 애들 피어 없으니까. 묶고 나서 회복하기 전에 잡는 마인드로 하면 되겠죠. 군압도 지금 바로 앞이라. 정글 전법으로 날려서 맞추면은 금방 죽기도 하니까. 캠핑을 한번 갑니다. 어, 피해만 좀 깎는다는 마인드로. 오케이, 안 맞고요. 오, 굿. 용병이 한테 맞았다. 어, 이러면은 용병이한테 빨간 색깔, 상사한테 빨간 색깔 맞춰가지고 하는 욕심이 나는데. 하지만, 고낙은 날아가기 때문에 욕심 좀 부리지 말고 그냥 날려보내요. 천천히 해도 이기니까. 그 다음에 골상에 앉히면 되죠. 아, 뭐야, 안내어가네 아, 처음, 처음 인자구나 아, 뭐야. 착각했다. 어, 탐사님 어, 탐사님 뭐해? <웃음> 뭐하는 거야? 어, 얌치. 근데 용병님이 몰래 교치로 오셨죠. 이거는 고낙한테 빨을 맞추고 고낙 때리면 은 용병이나 알아서 죽고 고낙이한테 파란극 맞추고 하면은 두명은 다 파란극이니까 골상이 때리면은 고낙도 같이 죽는거죠 느긋하게 어. 치루하는거 앞으로 어. 가면 되죠 오른쪽 얘들아, 고해, 들어와, 한데. 아, 굴상님, 그쪽으로 하면은, 어? 아, 안 되는데, 깔끔하게 올킬이 됩니다. 약간, 좋죠. 어,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은, 너무 얌죠 자, 이번 판도 성팀병원이고요 바로 연결해가지고 갑니다 인정이, 네, 안났고요 <웃음> 너무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 괜찮아 자, 소독으로는국회사 테라스에 전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국이안 묻어있는데 제가 파란색 묻혀가지고 한대 각을 볼수 있게 됐죠 판자를 뿌순다기보다 최대한 돌아가면서 전화 각을 받은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자 부수는 것보다 통타를 먼저 치는 게 우선 순위로, 어, 잡아야 해요. 처음에, 독립적인, 어, 전화가 나오면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바로 못 잡을 것 같으니까, 파란색깔 해가지고 왈라 했는데, 안 맞았으면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플래시로 마무리 해야죠. 반대로 돌아서 가는거 생각해서 먼저 내려왔는데 아 오른쪽으로 빠지는 판단 어. 좋았죠 <웃음> 뭐야 근데 <웃음> 은궁 판정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개꿀이다나 풀을 펴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또 마술사가 기록에 안걸렸는데 아.. 안잡고 있었네요 근데 여기 주변에 전부 다 기록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강도 같이 먹어주겠죠 만약에 돌린다 하면은 구출 오나? 판자, 이병 안 들리기 때문에 판자 두개다 부수고요 느그 하게 캠핑 준비합니다 뭐 오른쪽으로 용병이 는거 보였으니까 의자 쪽에다가 파란색 글 맞춰놓고 형 타! 이러면은 파란색 글 바로 어... 없기 때문에 집중 이용해가지고 용병이한테 텔레포트를 하면은 한대 맞는데 음.. 욕심 안 부리네요 음. 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요 원래 풀 존재였으면 할 건데 그냥 집중으로 천천히 존재감 쌓겠다 어. 그런 취지네요 음. 약간 오래 걸리게 됐죠. 방금 걸로 인해서 이거는 삼성으로 존재가 좀싹겠습니다 음. 어차피 어. 고개사는 2층이라, 어 반대로 돌아와서 혹시라도 내려왔을지도 모르는 음. 상황에 대비해 어 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침 고개사가 내려가다가 눈 마주쳐서 올라왔죠. 음. 어우 내려가네요 이런 동선이면 보통 테라스로 가는데 근데 좀 도박이 커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한 10번 중에 한번 정도는 만약에 저 동선을 산다 그러면 2층에서 그냥 테라스로 내려가는 그걸 예측해도 좋아요 침착하게 병다마술사도 같이 봤고요 다음 부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빨리 해가지고 용병이 극 바꾸게 해주면 되게 좋겠네요 이거 맞나? 아 맞진 않죠 용병이 앞에서 구출러 오니까 파란극 노려봅니다아잘 빠지네 이러면은 어 다른 데가 구출러 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용병이 따라가네요 안 돼~~ 이 녀석아~~ 터널링해라 터널링~~, 터널링. 담선원한테는 빨간색깔 맞춰놓고 또 평타캔슬 준비해줘요 네. 아 반대로 갔네 안와 아, <웃음> 마술사가 맛있어 보인다. 근데 상작강하니까 상작강하는 용병이 한대 노려봅니다. 어, 야, 잠깐만, 망했어. 여러분들 이거 털러, 터널링 끝낼 때는 확실하게 날아가는 거 보고 텔레 하세요. 어 이러면은 저도 막. 죽은 줄 알고 막테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기는 판을 식, 쉽게 이기는 어... 판을 엄청 어렵게 가는 경우가 바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거는 확실하게 보고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싶습니다 음. <웃음> 나무 해롭게 하나잖아 대박야 이거를 아들이 키워준다고? 음. 말도 안되는데 진짜? 아 진짜 말도 안되는데 어어? 잠깐만 어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데 탐사원 묶어 음. 일단은 당장은 아들각게 안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앉혀서 부출만 못하게 만들어 상자 깡하시려고 일로와 일로와 그리고 고기사가 지금 문을 안 해독기를 안 도와주고 상자 를나 까고 있어서 5 0 정도 돌아갔죠 상자 상자 까지만 그냥 일로와 <웃음> 어 용병이 일단은 구출할 거니 같으니까 한대 때려주고요 마술사는 사망 해독기는 그럼 아예 얼, 얼어버리죠 용병이는 풀평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나이스 이러면은 할 만해졌다. <웃음> 다시 묶고요. 최대한 병원 입구에서 먼 쪽에다가 묶어서 구출 받아도 도망을 빠르게 가지 못하게도 해줍니다. 고개사가 구출 올수 있으니까 오른쪽 약간 조심해주 어.. 테라스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아무도 없고요. 음. 삼사원 앞에서 아침 되니까 한대 누려봅니다 한대 아으면 죽지않고 마술사가 한대 맞으면 죽는키기 때문에 아그명해주고요아 안죽나? 아 바꿨어 아 사실은 마술사 한대 맞으면 죽는키는 아니고 1, 1이나 0.1이나 0 정도 남는 비면 어좀 애매하다 파란 극 맞춰서 성다 치고요 아 뭐야 죽는 피는아이 <웃음> 화면을 크게 해놓다보니까 헷갈려 이러면은 삼원은 날아가고 마술사는 일이리 빠졌기 때문에 운영하기 너무 쉽고요 구석지에서 필요하고 있을테니까 2층 올라가서 집중으로 텔레포트 합니다. 와아드가 켜지네. 출구 이거 한명 빨리 잡고 출구 견제 하고 싶은데. 스턴? 아. 스턴? 아 뭐해.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 여기. 마무리. 굿. 용병이 잠시 그걸 됐으니까. 아. 앉혀주고 2층 올라가서 텔레포트 야무지게 해주자 문 따는 속도 54% 와 진짜 안올라간다 69%? 진짜 안올라간다 자 올라가서 빠르게 가지고요 87? 안되지 친구들아 어디 그냥 나갈라고 여기서 마술사나 고기사 때리면은 마술사는 죽습니다. 어, 만류 때는 1 1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피면은 올라 가죠. 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4인하드 올킬 아 4인하드는 아니지 3인하드 올킬 지지. 자 이번 판도 성신병원이고요. 약간 염둔자 할때 성신병은 겁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용병만 빨간 극이 먹혔죠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은 한대 노려볼만 합니다 엉둘이... 건폭은 쓰지 말고 침착하게 한대 어, 지금 다들... 해독기를안 잡고 있나? 왜 안되지? 바른거 바로 먹여주고요. 지금 생보다 빠르게 잡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아들도한 개도 안 쓰, 썼기도 했고. 아대 쓰도록 만들고. 안금 페이크? 아대 쓰도록 만들고.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안경 페이크가 너무 야무지게 걸렸어요. 아, 지하 감옥이네요. 지하 지하과목 감옥 들어가면은. 어렵죠 어.. 생존자분들 손절 단단히 각오하고 해야할겁니다 네, 자동연결말고 직접 연결해서 이게 자동연결하면은 뭔가 제대로 연결이 안될때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심착하게 하는게 좋은거 같더라고요무위가 음. 선에 안걸려있어서 낙평을 하는게 좋을듯 아 뭐야 잠시만 그냥 평타 때려 어. 약간 뭐야 어 렉걸리는거 아닌지? 렉걸리는거 같은데 약간? 어 핑튀어 아 노핑이야 노핑이야 이야이마 <놀람> 죽어라 <놀람> 나이스 아 노핑 뭐야 요새 안그러더니 또또 어, 시작했어 무희부터 안치고 6시 좀 많이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러러보니까 무희님이 9시 구출이네요 신개념인데 아주 요즘 시즌초에 유행하는 놀인가요? 안돼 재수하고 개공이하고 조합이 이거는 안 잡히겠다는 그런 마인드인데 어.. 내가.. 낙평 어.. 핑태요안 돼.. 아, 어, 이거는.. 그냥 개공이 잡죠 6시가.. 아 아무도 없는데? 이공명이 빠지는 거 보고 빠질 거 예상해서 미리 빠져주고 저도 무위까지 잡아줍니다 어, 네, 약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 음. 음. 맛있네요 오르골 제거해주고 음. 무의부터 순번 지켜서 앉혀줍니다 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는 어.. 잡아주고 죄해님 오셨나? 오셨다 어? 네, 안녕 한데 요거는 어 아, 스겜 하자고 하네요. 아 깔끔하게 어. 빠른 스겜 너무 날싸고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명 4명 전부 네 명을 어, 해독기 4개 지하 감옥을 네 명을 안 치는 어수, 기묘한 음. 한이네요.